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잉여맨 크루 미오 미아 음. 어, 음. 그리잉잉으우 음. 우리는 데으으토로 고용되었다 오. 오. 오. 악마와 계약해서 어. 우리가 직접 어. 잠깐만 숨어 어. 어. 어, 자기들자리자자들끼리어 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악마는, 체인소 데빌. 한번 계약해볼까? 어, 계약 완료! 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자, 하나씩 눌러볼까? Q를 누르면은, 가슴에 있는 꼬리를 잡아당겨서, 윙! 아, 체인소 뱉다! 니가 또별지네 <웃음> 이런 건내 전문이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옆에 스킬을 하나씩 눌러볼 거야. 일단 클릭을 하면은 평타. 흐! 쫙! 체인소맨! 그리고 C를 누르면 점프! 오. 그리고 E를 누르면은 되는 거. 어퍼컷, 어퍼컷. 음. 그리고, 아퍼컷, 그리고 R. R은 찌르기! 그리고 점프하고 R을 동시에 누르면? 어 점프 찌르기 그리고 T 오 그리고 Y는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미안 아, 그리고 F는 어. 필살기인거 같은데 녀석들 어! <웃음> <웃음> <웃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웃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자, 이렇게 쫙. 응. 우와. 와, 뭐야? 아우. 응. 응. 이구만 어, 뭐야? 석계. 솔직히 내체인소 악마랑 계약해 봤어. 어때? 퀄리티가 엄청 나지 멋있는데? 멋있지. 이 자, 그리고 다음 악마는 피의 악마로 한번 계약을 해보. 어 머리에 뿌리 생겼어. 오. 머리에 뿌리 생겼습니다. 오자 한번 스킬을 써볼게. 스킬 왼쪽 클릭은 오. 오 척척척척. 어, 아 미호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오 그러네. 너 악마 같아 완전. 이 뭐야? <웃음> <웃음> 야야 뒤에 제인 소맨이다. 공격해줘. 공격해. 응급해. 으아, 망치 아빠! 오. 으아! 창창, 아! 자, 한번 스킬을 다 써볼게요. E를 누르면 은 칼이 나오고요. R을 누르면 작은 망치. P를 누르면 창, 오오! F는 거대한 망치. P로 받는 망치. 그리고 C는 점프네. 자, 일단 완전 체인소맨 퀄리, 고퀄리티인데? 자, 다음에는. 그 체인스맨 캐릭터 중에서 레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레제 레제는 폭탄의 악마 폭탄의 악마에요 그리고 자 한번 스킨 써볼게요 이 폭탄의 악마 머리가 약간 달그락달그락 거리는걸? 이거 뭐지? 이거 폭탄이에요 머리 오 폭탄이 됐습니다 뭐야 기본공격 그리고 이는? R 눌러볼게요 오! 폭탄을 터뜨려짱 재밌다 T! 오! T는 손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느낌? C! C! 오! 진짜 폭탄처럼 발사되는 느낌인데? 오! Y 누르니까 위에서 폭발 와 Y 멋있다 와! 야! C! 그럼 엑스트레이션! 아! No! Y처럼 위에서 아래로 총의 악마였고요. 그 다음에 아아아아악 이 총의 악마가랑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어 머리에 총도 달리고 오른팔이 사람 팔이 아니라 총이 되었는데요. 한번 발사해 볼게요. 어 기본 공격의총 발사. 음흠. 그리고 2를 눌러볼까요? 2는 아직 개발이 안된 건가? 일단은 모르겠고 R 오. R을 누르면 큰 발사? 아 E는 오. 상대방한테 타겟팅을 마우스로 주고나서 E를 눌러야 돼요 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 그러네? 중간이동! 타겟팅을 하고 누르면은 되게 멋있는 스킬이 다가 그리고 T는 이렇게 발사하는 거 와.. 머리에서 발사하는 거 연사! F는 뭐야? 와! F 뭐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 멋있는데? 진짜? 뒤로 돌아서! 빵! 와우! 진짜 스타일리시하네요? 진짜 멋있어! 와 머리에서 총 나가는 거! F! 빵! 뿅! 빵! 죽어라 이녀맨! 죽어라 인녀맨 싹 콩! 아~ 넌 죽었어. 쓰자~ 아! 쥐안 아! 아! <웃음> 되겠다. 폭발의 악마로 혼낼게혼좀내쫓줘야겠다 니가? 으 폭발의 악마다. 줘! 폭발의 악마는 꽤 어렵다고. 와~ 잡았다. 폭발의 악마야. 아~ 와우! 초기 아, 악 마가 잘 쓰는 요어니나이 위에서 우는 데? 뱀치고 다네너 뭐야! 아, 음. <웃음> 야, <웃음> 야,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짜증거실 이거, 일로이라 이거, 이낙 이거, 이거, 이 있어! 거 난이 났네요 그 청신없사 <웃음> 어쨌든 이렇게 체인소맨 모드를 어, 체인소매는 로블록스로 완벽하게 구현한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만 와!! <웃음> 어쩔 티비 야야야 야야와나콩 개시기만 아! 해 <웃음> 어쨌든 이렇게 체인스맨을 완벽하게 구현한 게임 해보았습니다 와우 여 그러면은 와우. 저희는 이 게임은 제가 게임 링크 영상 정보라는 쓰겠고요 그러면 저는 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